금방 갔다 올게요. 와, <목소리도> 어머나. 어떡해. 어머나. <목소리도> 어떡해. <목소리도> <웃음> 아 여기 이게 구, 구멍 뚫려서 귀다 떨어져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엄마! 해봐 엄마! 잊어가지고 당황스러움 나도 밖에서 어 너무 예쁘다 물바꿔야 되는데 엄마차 하우스가 브랜디 여기 네가 좋아하는 공 신낼게 아, 이뻐, 아, 이뻐. 진짜 너무 예뻐 또 오면 안돼 너무 예쁘다 우리 브랜디 예뻐. 네 모습 보대지왜 이렇게 귀엽지? 엄마 완전 파란 하늘이야 오늘 마치 하우스로 걸어갈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그 대신 내려오면 돼 너무 잘해 아구 이뻐 내려오면 돼 요거 봐보세요 요거 봐보세요 이거 여기있다 아 이거 게내야 돼 학교 가요 주시겠다 직거의안내 따라 주십시오 기엽 감사합니다 <목마다> 아, 야 <목마다> 오늘은 저는 멀리 가볼 거거든요? 옆옆 동까지 걸어갈 거예요. 아이야! 이 아이야, 나를 끌어줘. 아, 나를 끌어. 아씨왜 이럴 때 천천히 가냐고. 이거 하고 싶어? 이거 하고 싶어요? 어떻게? 손 뒤로 안녕히 계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내리막길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니 저거 가는데? 가져와 고아이고 아니 저기까지 가아 어디까지 가 저거 아이씨, 아이씨. 멀리도 왔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와 하이야! 이거 육교, 육교 건너본 적 있어? 아 먹고 싶은데 사장님이 지갑 가시는 것 같은데? 아이 왜안 열어 주세요? 음 맛있겠죠. 이런 미국 이렇게 지 않다. 진짜 맛있다. 와, 하늘이 완전 파란색! 페퍼는 또 브랜디만 쫓아다니죠? 음. 어디서 주워어아 이리와. 자요. 안에 가. 아 여기 그늘이 없어요. 안아요 가요. 안 합니다. 안 합니다. 하세요안 합니다. 안 해. 빨리. 태토이리. 태토이리. 뭐 하세요? 근데 아까부터 뭐 하세요? 지겨 이리. 이리와. 이리와. 이. <목소리도> 여러분, 저 짬바랑 블록 갑니다.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, 매니스 때문에 소리가 들리나요? 여기서 마고있 예전? 되게 예전부터 한 번은 더 가고 싶었는데 계속 못 갔어요 코로나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원래는 올 초에 상반기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이번엔 진짜 간답니다 페퍼랑 또 언제 가겠나? 언제 갈수 있겠나 싶어서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잘 다녀오려고요. 제가 인스타에서 미리 말을 했지만 인스타 안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알려드립니다. 이제 6년 만에 다시 가는 거거든요. 준비는 다 끝났고 9월에 가거든요. 마지막으로 아무튼 후회 없이 잘 다녀오겠습니다. 미잘 다녀오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또페퍼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? 왜 페퍼랑 가냐? 그럼 내 책을 안 읽은 선생님들이야. 페퍼가 제일 여행하기에 적절한 성향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고요. 거기 안 간다고 슬프게 서는 거 아니니까. 저도 안 힘들고, 페퍼도 안 힘들고. 잘 다녀와서 뭐 알려드릴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할게요. 자잘 건너. 물이야 물. 근데 어. 이게 뭐지? 엄청 큰 강아지 소 Ра-та-та-та. Ра-та-та-та. Ра-та-та-та. Ра-та-та-та. Ра-та-та-та. А-пу-та-к-нуй. А. 내 애프터 라이크라고 했는데 지금 내 티비가 뭐라고 인식지시 아, 애프터 라이크라고 했잖아, 이 새끼야. 처음이야. 잘자죠? 26일 갔다오니까 잊지 말아주세요. 영상 찍어놓은 게 있다면 중간중간 예약을 해서 갈게요. 하지만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기다려주세요. 페퍼가 거기를 기억할까? 기억할 수 있냐고. 이번에는 프랑스랑 스위스만 가기로 했어요. 제가 이탈리아에서 피렌체를 제일 좋아하는데 피렌체를 다시 못가서 너무 아쉽지만 그리고 이번에 일행이 있기 때문에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가서 뭐 입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어쩜 좋지? 아무튼 잘 다녀올게요. 예뻐, 안녕. 인사해, 안녕.